열의 전 시간에는 어,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리덕스를 도입했어요. 스토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그 스토어를 구독하거나 그 스토어에 디스패치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스토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해졌는데 또 아쉽고 찝찝한 것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add number는 우리가 리덕스를 도입하기 전에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예요. 자 왼쪽에 있는 add number 파일은 우리가 리덕스를 도입하면서 변경된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add number 오른쪽에 있는 이 이전 코드는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이 부품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있고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원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onclick이라고 하는 props로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해 주면 그러면 도하기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시켜 줄 거니까요 어디서든지 얘가 필요하다면 쓸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addNumber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가 뭐예요? 리덕스의 스토어죠. 즉 리덕스의 스토어, 즉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addNumber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add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는 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는 아닌 게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고 우리의 다음 도약 지점인 것입니다. 자, 방법은 랩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랩이 뭐예요? 뭔가 감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dd 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를 감싸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는 리덕스의 어, 스토어를 핸들링하는 컴포넌트로 만들고요. m 드 넘버라는 컴포넌트는 리덕스라는 어,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 컴포넌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m 드 넘버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 그리고 m 드 넘버라는 컴포넌트를 감싸서 리덕스와 관련된, 스토어와 관련된 작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컴포넌트는 컨테이너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용어가 어떻게 됐건 간에 같이 한번 일단은 보자고요. 자, 그러면 addNumber의 이 스토어에 종속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대리해서 처리할, 또 addNumber를 감쌀 컨테이너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통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폴더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컨테이너스라는 폴더에 add number를 감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건데, 저는 그냥 똑같은 이름을 쓸 겁니다. 예, 물론 이름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가 꼭 어떤 컴포넌트 하나를 랩핑하는 어컴포넌트 하나를 감싸는 일대 관계가 꼭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감싸는 역할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단지 그 뭐죠? 그리덕스 스토어랑만 그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제가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경험을 먼저 해봅시다. 여기 있는 addNumber는 일단은 import를 해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가 wrapping하려고 하는 addNumber를 어디서?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컨테이너스의 parent...이 p a r e n t 란 뜻이죠? 컴포넌치에 있는 addNumber를 wrapping할 거니까 쟤를 일단 불러옵니다. 자그 다음에 export default 해서 우리가 이제 React Component라는 만들 거예요. e x t e n d Component.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앞에는 React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Render m e t 를 만들고 Render m e t 는 Return 값을 뭘로 하냐면 Add Number를 Return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app.js 파일을 열어 봅시다. 자 여기는 있 app.js에 보면은 addNumberRoot가 있는데 아이고 얘가 아니라 addNumberRoot를 열어야죠. 자 addNumberRoot는 addNumber가 어디서 와요? 컴포넌트 addNumber인데. 우리가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뭘로요? 컨테이너에, 방금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스의 addNumber로 바꿔치기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리로드했을 때잘 동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컨테이너스에 있는 addNumber가 방금 우리가 작성한 addNumber인데 얘는 컴포넌트 밑에 있는 원래의 addNumber를 가져와서 그대로 출력해주는 애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컴포넌트들의 구조가 addNumber, root 밑에 addNumber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어미너스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생성한 그 컴포넌트가 중간에 몰래 끼어든 거예요 마치 addNumber인 척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addNumber라는 container 컴포넌트는 뭘 하냐? 리덕스랑 일은 얘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종속되는 작업은 얘가 처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addNumber라는 이 오리지널 컴포넌트는 어, 화면에 무언가를 표시하는 거에 집중하는 소위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로서 다시 옛날의 역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어, 일단은 여기에다가 o n c l 이라는 이벤트를 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스토어와 통신하는 겁니다. import store from store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add number는 밑으로 제가 빼겠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store dispatch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바꿔요? 이전에 있었던 코드 props의 onClick으로 바꾸고 얘가 onClick했을 때어 인자로 thisState의 size값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store가 없어졌죠. 여기 있는 import도 없애야겠죠. 그럼 우리의 addNumber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제 옛날과 똑같이 더 이상 리덕스에 종속되지 않고 그냥 화면에 뭔가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리덕스와 관련된 작업은 add number를 랩핑하는 이 가짜 add number인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은 똑같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를 10으로 하고 도하기를 누르면 에러가 나네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그 그이유 여러분 아셨죠? <웃음>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온클릭을 클릭했을 때 인자로 사이즈 값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이즈 값을 이렇게 받아서 걔를 이렇게 전달해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한건 뭐냐 이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걔가 리덕스랑 상호작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밑에 있는 addNumber는 어, 리덕스의 기능을 도려내서 걔가 부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애로 다시 되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